어떻게 빨리 만들 수가 있지? 자 어떤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! 오필라버드! 여기 어, 도망가야죠? 야 근데 속도가 너무 느린데? <웃음> 야 오필라버드 진짜 오랜만이다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반반의 유치원 챕터 3 공식 트레일러가 나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벽화에 그려진 신규 보스와 반반의 악마 버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역대급 영상이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버격이 님 영상부터 보러 갈까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렛츠 기릿 자 영상 시작합니다 오 미스 루나와 코치 피클즈와의 마지막 대결이죠 자 여기서 농구공을 코치피클즈에게 던져주면 이렇게 콤보로 <웃음> 이렇게 콤보로 미스 루나를 쓰러뜨립니다. 자 이제 페이즈2의 보스 미스 루나를 쓰러뜨리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자 이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죠. 자저 짐들을 다 옮기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. 저... 올라가는데 반반의 유치원 국룰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때마다 이상이 생깁니다. 저 미스루나 등장합니다. 저 조명으로 미스루나를 오지 못하게 만드네. 아 그래서 필요한 거였구나. 저 다시 날라옵니다. 아 불빛을 싫어하는 미스루나가 오 똑똑하게 대처를 하면서 올라갑니다. 오호호호. 야, 근데 코치 피클즈가 진짜 똑똑한 것 같애 자, 야 근데 여기 위치는 얼마나 넓은거야? 끝없이 올라갑니다, 지금 어, 미스루나 뭐 오질 못하는데요? 오호호 자, 다가,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미스루나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, 지금 이대로 네. 올라가면 성공인데 그렇게 쉽게 끝날 미스 누나가 아니죠 어, 자꾸 눈만 가리고 끝이 납니다 자 엘리베이터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야 네. 거의 뭐 하늘까지 올라가는데요 오. 야 근데 여기는 이제 유치원이 아니어도 이상 던전이에요 던전 야, 끝이 네. 보이질 않습니다 오어 이제 끝까지 네. 올라왔다 자, 드론으로. <웃음> 미스루나를 그냥 치워버리고 갑니다. 아, 다 이유가 있었구나. 야, 이제 새로운 맵으로 왔습니다. 자, 여기서 공식 트레일러에 등장한 새로운 몬스터. 오! 우와! 보셨어요? 우와. 저 친구 이름이 우르로라고 하는데. 우와. 우와. 하늘 위를 그냥 날아다니네요. 요, 근데 너무 잘 만들었다 똑같은 생김새에요 배에 입이 있고 요술봉을 들고 다니고 머리는 왕관이 씌워져 있는 것 같죠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와 너무 신기하다 바로 볼수 있다니 아무리 팬미디드 영상이라지만 오야 다음편 너무 기대됩니다 저 친구 이름이 요정 우루루라고 합니다 페어리 우루루 자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다음 영상은 셀플레이타임님의 영상인데 자 여기서 반반의 악마 버전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자 아마 끝까지 같이 볼까요 자 여기서 반반이 갇혀있어서 갇힌 반반을 구하러 가는 내용입니다 자저 철창 안에 반반이 갇혀있고요 오이 반반을 가둔 몬스터가 사이클롭스라고 하는 신화 몬스터이죠. 자, 저런 카드키를 작동을 시키면 저 철창이 열린다고 합니다. 빠르게 누르고, 자, 이제 철창 문이 열리는데, 자, 그때 뒤에서 사이클롭스가 쫓아오죠. 오, 그런데 반반 도망가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? <웃음> 오, 저, 저 카드키를 작동 시킵니다. 오책장이 올라가네 아여기 내려가고 뭐야 벌써 찾아왔어 오 벽을 타고 파쿠르를 하며 올라가는 주인공입니다 오케이 와 진짜 빠르게 잘 도망치네 야 반반 <웃음> 야이 야, 반반이 악마가 된다고? 도대체 이유가 뭐지? 저 여기에서 좀 단서를 알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케이 오 반반 반발리나처럼 생겼어 색깔이 하얘졌습니다 오 전등을 키는데 카드키가 있죠 오 점점 약해지고 있대요 오 명심해 나 어떤 분도열수 없대요 준비하래요 허, 다른 날 준비하라는데요? 아그 반반에게 투여된 진정제의 효과가 이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 공식 트레일러에 나왔던 그 민트 오플라 머드를 타고 도망가는 그 장면이 나왔었죠 근데 민트제 오플라 머드가 있습니다 지금 와 이걸 타고 도망을 가야 한다는 거네요 지금 반반에 진정제가 떨어졌으니까 오 우와 방금 보셨어요 반반에 진정제가 다 떨어지고 각성된 본성의 진짜 본모습의 반반 우와 야, 진짜 무섭게 생겼다 우와 반반의 본모습이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어우, 진짜 무섭다 와 다음편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은 또 반반의 각성 버전 그 이유를 보여준다고 하네요 바로 에디 플레이 타임님의 영상입니다 오 이거 공식 트레일러에 나왔던 그 장면이죠 전보조씨가 창밖에 서있는거 오 다들 잘 구현해냈습니다 야,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수가 있지 자 어떤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 오피라버드 도망가야죠 그런데 속도가 너무 느린데 <웃음> 야, 오피라버드 진짜 오랜만이다. 오! 이야! <웃음> 야, 반반에 각성 버전이 나왔습니다. 야, 신기하네. 아, 근데 뭐, 그다지 큰 스토리는 없고, 야, 모습만 나오는 영상 같아요. 야, 근데 공식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. 이런 떡밥들이 다 풀렸으면 좋겠습니다. 오! 이 친구, 민트의 오피라버드. 공식에서 저걸 타고 도망가죠. 얘는 적대적이지가 않다. 자 등에 올라타고 오! 드디어 쫓아오는 각성 반반 아 여기도 이러면서 끝이 나네요. 야 너무 기대가 됩니다. 다음 영상이 어떻게 될지 저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3 공식 트레일러가 나온 후그 장면들을 여러 유튜버 분들이 만들어주셨어요. 와 꽤나 흥미진진하고 재밌었습니다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들고 올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